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화증권 논제 17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시간은 선화증권의 발행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는데요. 어, 제4장의 선화증권 발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4장 선화증권 발행은 어, 의의와 발행, 선화증권의 정정, 또 선화증권의 재발행을 순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하증권의 의미에 대해 발행의 의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하증권은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증권의 발행 및 교부에 있어서 정확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선하증권의 발행을 청구하는 송환인은 운송인과의 관계에서는 증권에 기재된 내용과 조건 등에 구속되며 대금 매매를 지급받기 위해서 운송증권을 은행에 매입시킬 경우 증권의 기재내용이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은행이 이를 수리하지 않으므로 정확하게 신용장 요건을 갖춘 선화증권이 발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어, 선화증권이 발행되기 위해서는 전단계로 운송인이 어, 선화증권을 작성해야 되는데요이런 어, 발행된 선화증권의 기재 내용을 정정 또는 어, 재발행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어, 운송계약의 내용을 바꾸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어, 정정이나 재발행의 경우에는 운송계약의 내용이 바뀌게 되면 운송계약상 당사자의 권리의 의무 변동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어, 선하증권 기재의 정정이나 재발행 절차는 따라서 복잡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확하게 선하증권이 발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어, 다음은 발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발행에 대해서는 첫째 증권 발행의 당사자 또 증권 발행의 시기와 통수 세 번째 선하증권의 발행 형식 네번째 선하증권의 작성 및 교부 절차의 순으로 어, 강의를 하게 되겠는데요. 어, 이번 시간에는 어, 증권의 발행 당사자와 발행 시기와 통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권 발행의 당사자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를 어, 발행 청구권자는 상법 제852조 제1항에 따르면 운송인은 운송물을 수령한 후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통 또는 수 통의 선아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 따라서 선아증권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송하인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송하인을 선아증권 발행 청구권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선아증권을 필요로 하는 자는 운송인이 아니라 화주이기 때문입니다. 어, 운송인은 선아증권에 의하여 구속을 받기 때문에, 송하인의 청구가 없다면 선아증권을 발행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 송화인의 청구가 없으면 운송인이 아무런 운송증권을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고 운송증권 중 선화증권인지 해상화물 운송장인지 증또 선화증권 중에서도 수령선화증권인지 선적선화증권인지 어, 김영식 선화증권인지 지시식 선화증권인지 등을 선택하여 발행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선 운송에서의 실무 가능상으로는 어 이러한 것이 이름 타당해 보이지만 어, 부정기선 운송의 경우에는 용선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부정기선 운송의 이행 절차를 고려할 때는 해상 운송의 모든 경우에 송하인의 청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선하증권이 발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어, 선하증권의 발행 청구권을 가진 송하인은 도대체 누구를 얘기하느냐 첫째는 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자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운송인에게 운송을 위탁한 자, 또세 번째는 선하증권의 송화인으로 명시된 자 중에서 뭐 이러한 세 부류 중에서 누구를 선하증권의 발행 청구권을 가진 송화인으로 볼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데 어, 실무관행상으로는 첫째, 본선수령증을 제시하고 선하증권의 발행을 청구한 자, 두 번째는 본선수령증을 제시할 때선하증권의 수령자로 지정된 자 등이 어, 결국은 그 선하증권이 발행청구권을 가진 송환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본선 수령증을 제시하는 자에게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것이 운송인으로서는 가장 안전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 은 선하증권의 발행권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선하증권이 유효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해서 발행이 되어야 합니다. 선하증권의 기명날인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문제로 귀착하게 되는데요. 어, 상법 제 852조 제 3항은 어, 운송인, 선장 또는 운송인의 대리인을 선하증권의 발행인으로 하는 운송인 선하증권의 입장을 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운송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송인은 해상 물건 운송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등록을 필요하고 당해 물건 운송의 인수를 한자로서 수하인 및그외 적법한 화주에 대하여 계약상의 운송 극부의무와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입니다. 반드시 선박 소유자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자기 명의로 송화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한 자이면 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선장은 선박 소유자의 피용자로서 특정 선박의 항해를 지휘하고 그 대리인으로서 사법상, 공법상의 직무 권한을 가진 자를 얘기하고요. 여기서 선하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것은 어, 결국 그 선박 소유자의 에, 대리인 역할, 사법상의 대리 권한, 직무 권한을 사법상의 대리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 그 밖의 대리인으로는 운송인의 포괄적 대리 권을 가진 상업 사용을 인 말하는데, 어, 이들이 통상적으로 운송인을 대리하여 선하정권을 발행하게 됩니다. 오늘날의 해상 운송 실무에서는 선박 소유자가 운송인인 경우라도 선장이 선하정권을 발행하는 일은 거의 없으며, 선박 소유자의 본점과 지점, 영업소, 대리점에서 발행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 소유의 선박을 이용하여 해상운송사업을 영향하는 해상기업자의 경우에는 선체용선자, 선박관리인등도 운송인으로서 선화증권을 발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이들의 대리인이 실제로 증권을 발행하는 것은 실무상황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1924년 헤이그 규칙과 1968년 헤이그 비스비 규칙에서도 선하증권의 발행권자를 우리 상법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함부르크 규칙에서는 어, 상법이나 헤이그 비스비 헤이그 규칙, 헤이그 비스비 규칙과 같은 조건 위에 계약운송인 또는 실제운송인을 어, 선하증권 발행권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 실제운송인도 선하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선장이 선하증권에 서명한 경우에는 운송인을 대리해서 서명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또 로텔덴 규칙의 경우에는 운송인 선하증권 입장에서 운송증권 전자기록을 운송인이 발행하는데요. 이 운송서류는 운송인 또는 운송인의 대리인이 서명이 합니다. 전자기록은 전자증권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러한 전자증권은 운송인 또는 운송인의 대리인을 의하여 진정화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것으로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선화증권 발행인의 자격표시에 있어서는 형식적으로 선화증권을 권한인자와 서명하여 발행했다는 것이 입증될 수 있기 위해서는 선화증권의 운송인의 명칭을 표시해야 합니다. 그 발행자가 어떤 자격으로 서명했는지를 선화증권에 표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 대본 8년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판 1997년 6월 27일 선고 9호다 7위 이론에서 상법 제8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인이 송하인 등에게 선하증권을 발행 교부함에 있어 서 소론과 같이 운송인 본인만이 이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볼수 없고 그 대리인을 통해서도 발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선하증권에 직접 서명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한 행위자인 피고를 이 사건 운송계약상의 운송인으로 인정하지 않냐고 소외 회사를 운송인으로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소론과 같이 위법조의 규정 취지에 없나는 해석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할수없다했는데요 대일인이 선하정권을 발행해도 무방하다 이것을 확인해주는 판례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하정권의 발행시기와 통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운송물의 수령 선적과 관련한 발행시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선적선화증권의 경우에는 운송물이 선적된 후에 발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선적된 후라 하면 선적을 위하여 운송인이 수령한 운송물 즉 선화증권에 기재된 운송물 모두가 증권에 기재된 선박에 선적된 후를 의미합니다 여섯 개의 컨테이너가 선화증권의 보장수 칸에 기재된다면 여섯 개 모두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에 선적선화증권을 발행해서는 안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어, 수령선화증권의 경우에는 운송인이 운송을 위하여 운송물을 모두를 지정된 장소에서 수령하였을 때에는 그 수령일자를 기재한 수령선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852조 제1항에서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후 송화인의 청구에 의하여 선화증권을교부하여야 한다고 한 것은 수령선화증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운송인이 선적을 위하여 운송물을 수령한 후 실제로 선박에 선적되기 이전의 시점이라도 송하인의 청구에 따라 수령선화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 선적선화증권에 대하여 내려진 판결이지만, 앞에서 소개한 어, 대법원 2005, 2005년 3월 24일 선고 2003-5535 판결의 취지로 볼 때, 운송인이 수령하였다라고 하면, 선화증권에 기재된 운송물 전량이 운송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수령되었다는 뜻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컨테이너 운송에 있어서 선박이 입항할 때 수많은 컨테이너를 한꺼번에 적양하게 됩니다. 예정된 선박이 입항하기 전에 선적하여야 할 컨테이너를 미리 터미널에 대기시켰다가 해당 선박이 입항하면 한꺼번에 선적하게 됩니다. 이때 한기항지에서 수백 개의 컨테이너를 선적하는 경우에는 선적의 개시로부터 완료시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일자 변경선을 넘어서는 경우도 허다. 어떤 컨테이너는 선적 작업 개시 후 바로 선적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것이나 선적이 진행되는 도중에 송하인이 선하증권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당의 컨테이너가 실제로 선적되었는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전량선적의 원칙을 따르자면 사실상으로는 선적이 완료된 컨테이너에 대한 선하증권이라 할지라도 당의 기한지에서 선적될 컨테이너 모두가 선적 이 완료될 때까지는 송화인은 일자가 변경되더라도 기다려야 하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어, 테리프 규정에 의해서 컨테이너 화물이 터미널에 반입되고 선박이 입항하여 선적 작업이 개시되었다면 그 일자의 선적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해운 동맹의 내부 규약일 뿐이고 법적으로 선적 선, 선적 선하증권으로서 효력 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용선계약에 의한 부정기선 운송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어, 선화증권과는 별도로 작성되는 용선계약서에 는데요 운송계약의 내용이 결정됩니다. 어, 선화증권에도 용선계약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뜻이 명시되어야 하고, 다 부정기선 운송의 경우는 보통 항구간 선화증권이 발행되는데 운송인이 선상에서 운송물을 수령 한후 발행하기 때문에 당연히 선적선화증권이 발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 대법원 2005년 3월 24일 선고 2003다 5535 판결에서는 선하증권은 운송물의 인도증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입니다. 이는 운송계약에 기하여 작성되는 유인증권으로 상법은 운송인이 어, 송화인으로부터 실제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고 있는, 어, 있는 것을 유효한선하증권승립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으므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직, 선적하지 않냐 했음에도 어, 발행된 선화증권은 원인과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목적물의 흠결이 있는 것으로서 무료라고 보니 상당하고, 이러한 경우 선화증권의 소지는 운송물을 수령하지 않고 선화증권을 발행한 운송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판시하였습니다. 다음은 LCL 화물, 화물 및 FCL 화물에 대한 선화증권의 발행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컨테이너선에 의한 전기선 운송의 경우는 운송 계약서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운송인이 미리 작성해놓은 선화증권 뒷면 약관에 의한 부합계약 형태로, 부합계약 형태로 운송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운송인의 운송인수구간도 항 구간, 안전에서 무전까지 등으로 다양하고 컨테이너체로 선적함으로 어, 부전기선 또는 재일의 전기선에 의한 운송만을 선화증권의 발행 시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LCL 화물에 대한 선화증권에 대해서는 송화인이 운송인에게 운송을 예약할 때송화인은 운송인 이 지정한 CFS로 컨테이너화하지 않은 운송물을 운송하게 됩니다. 이때 CFS 운영자는 운송물을 수령하여 그 수량, 상태 등을 점검한 후송화인에게 부두수령증을 발행하게 됩니다. LCL 화물을 수령한 CFS 운영자는 동일 목적지로 운송되는 운송물을 모아서 컨테이너에 적입한 선적별 터미널로 운송하면 해당 선박을 입항시 컨테이너가 선적됩니다. 어, 이러한 절차에 따라 운송되는 LCL 화물의 경우에 송하인은 지정된 c f s 에 운송물이 반입된 시점에 운송인에게 수령선화증권의 발행 청구를 할수있거나 또는 선적된 후에는 선적선화증권을 청구하여 발행받을 수 있습니다. 어, 이러한 절차를 도시화해서 보면, 요 어, LCL 화물의 경우에는 어, 송하인이 운송 예약 시 아, 운송이 지정한 c f s 로컨테이너화하지 않은 운송물을 운송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 CFS 운영자는 운송물 수령 후그 수량 상태 등을 점검하는 게 송하인에게 부도수령증을 발행합니다. 어, 이 이후에 LCL 운송물을 수령한 CFS 운영자는 동일 목적지의 운송물을 모아서 컨테이너의 적입 후 선적될 동일한 운송하면 해당 선박의 입항 시 컨테이너는 적입, 선적되는 이러한 순서로, 어, 음, 선화중권이, 어, 운송물이 어, 선적이 되는 절차를 어, 밟게 됩니다. 어, 다음은 FCL 화물의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송하인이 운송인의 CY 또는 컨테이너 대포로부터 운송인으로부터 빈 컨테이너를 가져다가 송화인의 위험과 비용 부담으로 자신이 컨테이너에 운송물을 적입하여 운송인이 지정한 CY로 컨테이너를 운송합니다. CY 운영자는 동 컨테이너를 수령하고 외관 상태를 점검한 후 수령증을 송화인 또는 트럭 업자에게 발행하게 됩니다. 송화인은 운송물을 지정 CY에 발입한 시점에 운송인에게 수령선화증권을 청구하게 되고 본선에 선적된 후에는 선적선화증권을 다시 청구하게 되는 이러한 절차로 선화중권이 발행되게 됩니다. 이와 같은 FCL 화물의 수령 및 선적 절차는, 어, 도시카한 그림에서 보면은, 송하인이 운송인의 CY 또는 CB로부터 컨테이너 를입니다 운송인의 빈 컨테이너를 가져다 송하인의 위험과 비용 부담으로 자신이 컨테이너에 운송물을 적입하여 운송인이 지정한 CY로 컨테이너를 운송하게 됩니다. 그러면, CY 운영자는 동 컨테이너를 수령하고 외관상태를 점검하는 수령증을 송화인 또는 트럭업자에게 발행하는 이런 방식으로 어, 화물을 수령하게 됩니다. 어, 여기서 LCL 화물에 대한 용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CL 카고라는 것은 less than container load 카고즉 컨테이너에 가득 실리지 않았다는 그런 화물을 얘기합니다. 컨테이너 한 개를 채우기에 부족한 소량 화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FCL 화물에 대비되는 용어입니다. 어, CFS 또는 인랜드 대포에 직접되고 목적지에서는 마찬가지로 CFS 또는 어, 대포에서 컨테이너로부터 양육되어 분리 양보됩니다. 이 경우 LCL 서비스 차지 또는 CFS 쉐빙 차지 등의 용어로 과징금을 받는 해운 동맹들이 많습니다. 어, 시랜드사에서는 육상 운송용으로 사용하여 이들 소량 화물을 l t l 카고, 즉 Less Than Trailer Load 카고라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임 조건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임 지급 조건은 후급 조건, 컬렉트 조건의 경우에는 어, 운송물의 수령 선적과 관련된 발행 시기에서 설명한 조건을 충족한 시점에 선화증건을 발행합니다. 운임을 후급을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운임을 받지 않고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운송을 하기 때문에 선하증권을 발행할 때 특별한 조건이 붙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운임 지급 조건이 선급 조건인 경우에는 이러한 일반적인 선하증권의 발행 시기의 조건은 충족하더라도 선급 조건에서 운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선하증권을 발행해 버리면 이 경우에는 목적지에서 운임을 그 지급하지 않더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어, 마땅,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 이러한 조건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운송인은 별도의 특별 약정이 없는 한 약정된 운임 전액을 수령한 후에 선화증권을 발행해야 됩니다 이러한 점이 어, 후급 조건과 승급 조건의 차이점이라고 어,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운송물의 수령 또는 선적 없이 발행된 선화증권의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송물의 수령 선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하증권이 발행되었다고 해도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서는 그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송물의 수령 선적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이러한 선하증권에 기재된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다면 운송인이 운송물의 수령 선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권에 기재된 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어, 운송물의 완전한 수령선적이 없이 발행한 선화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소진에 대하여 운송인은 선화증권에 기재된 대로 수령선적을 하 것으로 보고 선화증권에 기재된 바에 따라 운송인로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어, 비록 해운업계의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운송물의 수령선적 없이 선화증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선화증권의 발행인은 어, 형사법상 허위유가증권 작성죄나 거위작성유가증권 행사조 등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 1995년 9월 29일 9일 선고 95도 도803 판결을 보겠습니다선화증권 기재의 화물을 인수하거나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또한 선적할 선편조차 예약하거나 확보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수출 면적만을 확인한 채 실제로 선적한 일이 없는 화물을 선적하였다는 내용을 내용의 선화증권을 발행, 교부하였다면, 피고인들은 위선화증권을 작성하면서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기재를 하였으니 명백할 뿐만 아니라, 위선화증권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볼 것이고, 피고인들이 진실에 반하는 선화증권을 작성하면서, 위, 곧 위물품이 선적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고 하여, 위각선화증권의 허위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할수 없습니다. 화물이 선적되기도 전에 이른바 선선화증권을 발행하는 것이 해운업계의 관례라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정상적인 행위라거나 그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서뭐 사회적 상당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위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할수 없으므로 허위 유가증권 작성주의 죄책을 면할수 없다. 어? 허위 작성된 유가증권을 피교부자가 그것을 유통하게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교부한 때에는 허위 작성 유가증권 행사죄에 해당하고 행사할 의사가 분명한 자에게 교부하여 그가 이를 행사한 때는 허위 작성 유가증권 행사죄의 공동정본이 성립된다 이렇게 판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선화증권의 발행통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운송인은 송화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통 또는 어, 수통의 사라증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어, 수통의 사라증권을 발행한 때는 그 수를 사라증권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라증권의 어, 발행 통수에 대해서는 운송인이 사라증권 원본을 몇통 작성, 기명 날인하여 어, 송화인에게 교부하였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어, 관행상으로 운송인은, 기영란인 또는 서명한선하증권문본을 통상 3매 즉, 3매 이상을 발행해 오고 있으며, 특별한 경우에는 그 이상을 요구하는 화주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어, 선하증권의그 발행 통수를 틀림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 선하증권을세통 발행했는데, 어, 한 통, 두 통만 기재를 했다고 하면, 한 통이, 어, 별도로 유통이 되다가, 어, 운송물을 청구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고 세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통 발행했는지를 알아야 어, 그선하증권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어, 결국 그 정당한 소지인 또는 운송인이 제대로 회수가 됐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선하증권에는선하증권 원본 세 통을 발행했다고 기재하고 한 통을 추가로 교부한다면 동일 운송물에 대한 선하증권 소지인이 2인 이상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증권에 기재된 운송물에 대한 소유권 다툼 등 복잡한 법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좀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또 신용장 거래에서 운송증권의 은행 수리 요건 중에서 운송증권과 관련된 조항에서는 통상 전통이라고 하여 발행된 사라증권 전부를 첨부하도록 하고 제3자에게 유통되는 것을 봉쇄하여 은행이 운송물에 대한 담보권을 확실하게 보존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화증권 전통을 기재를 한다 하고 전통을 회수하는 것이 매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선화증권 발행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인데요. 발행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사항들, 선화증권 발행 당사자는 누구고? 그 다음에 몇 통을 발행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어, 공부를 했고요. 발행은 언제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 공부한 내용에서 퀴즈를 하나 내놓겠습니다. 아, 저 1. 선하증권의 발행시기와 관련하여 운송물의 수령 선적과 관련한 어, 발행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어, 잘못된 것은 어, 1. 선적선하증권은 운송물이 선적된 후 발행되어야 선적된 후란 선화증권에 기재되는 운송물 모두가 증권에 기재된 선박에 선적된 후를 의미한다이 운송인이 운송을 위하여 운송물의 모두를 지정된 장소에서 수령하였을 때에는 그 수령일자를 기재한 수령선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3. 컨테이너선에 의한 운송에서는 선박이 입항할 때 수많은 컨테이너를 적용하여 하야 되므로 예정 선박이 입항하기 전에 어, 선적하할 컨테이너를 미리 터미널에 대기시켰다가 해당 선박이 입항하면 한꺼번에 선적을게니다 4. 용선계약에 의한 부정기 운송의 경우 선화증권과 동일하게 작성되는 운송계약서에 의하여 운송계약의 내용이 결정된다 5. 선화증권을 송화인에게 교부할 수 있는 시점은 수령선화증권의 경우와 선적선화증권의 경우에 각각 다르다. 어, 여기에 또 공부했던 내용이 다 나오기 때문에 문턱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 이상으로 어, 17강 강의를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